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보삼입니다 네선생 오늘 뭐 신기한 걸 가져오셨네요 아 물점 아그 물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물점 근데 거의 보시는 분 거의 없을걸요 아 그래요? 이,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하신 저, 거예요? 신내림 받고 한 3년차부터 이제 물할머니가 들어오면서 네. 이제 물에 이렇게 사주를 써서 띄우면 네. 그거에 따라 이제 점사가 나오죠 아 그래요? 근데 예전에 실종자 찾고 이럴 때 오. 사진 갔다가 뛰어서 하면은 그막빙골빙글 돌고 그게 보이더라고 아 진짜 어. 되게 신기해 한동안 많이 했었죠 아 오늘 음. 이걸로 봐주실 건가요? 네아 저희가 그러면은 네네 진짜 궁금한 궁합을 네.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궁합 한번 봐주세요 나 이렇게 둘러를 보니까 나 이렇게 안 땅은 기죽 이렇게 사주가 굉장히 높게 나와 몰예요 여자 사주가 보통 이 사주가 아니야 다른 무당들이 봐도 이 사람 사주를 갖다 대면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다고 하지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는 사주야, 쉽게 얘기하면. 아, 그래요? 음 그래서 너무 사주에 이렇게 너무 눌리지, 남자가. 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주는 아니다. 음. 좋은 궁합은 아니다. 아, 그래요? 나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부야? 부부예요. 어. 자손도 있고. 자손. 자손. 음. 난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쓰라의 자손이 있는 걸로 나와요 어. 근데. 이 여자 사주를 둘러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부 종사를 못하라는 사주고, 일부 음, 네. 종사, 이부 종사, 삼부 종사. 이 사람은 일부 종사, 이부 종사, 삼부 종사 못하라는 사주야.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주가 치마 둘러 여자고, 음. 남자 직성이 강해서 어떻게 보면 꽃치다고 태어내지, 이 사주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또 독별장군에 음. 자기가 아주 그냥 남자를 갖다 쉬어 잡고, 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남자 근육이 없어, 이 사주가. 아, 쉽게는 혼자 사는 사주야. 어. 아, 근데 결혼을 한거 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여곡도 많고, 아. 부부의 갈등으로 산에 못 사는 소리도 나와야 되고, 아.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이 소리가 내가 볼 때는 부부의 갈등으로 산에 못 사는 소리가 올해 수 이렇게 나오는 수가 아니다. 음. 응. 올해, 올 잘, 왜냐면 이 사주가 여자가 올해는 삼재가 들었잖아. 네, 그다 음니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이 집에 바람이 불어야 되고 풍파가 나야 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주의 올해는 어 굉장히 시끄럽게 지나가야지 음. 음. 선생님 말씀대로 자녀가 있긴 하네요 음. 네, 자녀. 자스라의 네. 자손을 낳으면서 이 부부 사이가 떨어져야 돼 아, 붙여놓는 자식이 있고 음. 떨어지는 자식이 있는데 이 사주 둘을 이렇게 봤을 때 자식을 낳으면서 음. 부부 합이 깨져 지금 이 둘의 현재 상태는 어때보이세요? 내가 볼 때는 뭔가 그래도 이게 찌그럭 찌그럭 찌그럭 찌그럭 시끄러운 소리는 나는데 어. 그거를 그냥 이렇게 계속 고비고비 넘어간 것처럼 보여져요 아 진짜요? 어. 어. 아. 말은 뭐 이혼해! 찢어져! 어. 야 헤어져 때려쳐 이렇게 해도 어. 어, 뭔 계기가 생겨서 누군가로 인해서 네네. 이렇게 다시 또 이 어. 어. 여자 최근에 그 여성분이 최근에 어떤 발언을 했어요? 그건 진심이 음. 있는 걸로 보이세요? 그때 볼 때는 좀 이목 끌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어. 어. 왜냐면이 사람이 이별이 공방수는 들어와요 아... 이별의 공방수, 헤어지고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주말부부를 한다든지 그런 수는 네네네. 들어와도 그걸로 내가 볼 때는 작년수, 올해 수 앉은 자리가 붕 떠있어 지금 네네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이동을 하고 변동을 해야 돼 네네네. 타국 멀리 떠나든지 네네네. 이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오... 근데 거기 가면서 내가 볼때 어디 간 걸로 나오는데 어디 갔다, 음... 갔다 소리 안 해요? 어, 뭐 밖에도 나가고 하긴 해요 음. 밖으로 지금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이어도 타국 멀리 나가서 이 사람이 아 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액땜을 하지. 선생님 보시기에는 둘이 응. 그 선생님 말니 손님으로 그냥 응. 잘 살라고 해요? 아니면 그냥 각자 살라고? 근데 자녀가 있으니까 무당들이 진짜 바람피고 완전 뭐 예를 들어 돈으로 뭐 도박질을 하고 네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 살으라고 하죠. 자녀가 만약에 없으면요? 없으면 헤어지는 게 편하지, 사실. 아, <웃음> 그래요? 어. 남자도 여자도 응. 둘다 편한 거예요. 응. 너무 사람을 피곤하게 응. 해. 여자가? 어, 여자가.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내가 볼 때는 사업하는 걸로 나와. 어. 사업을 하고 오. 자기, 자기, 그 머리가 굉장히 사업 기질이 굉장히 이 사람이 네. 뛰어나. 뛰어나. 어, 그래서, 뭐, 연예인이니까 이거 사주실을거 아니야, 나. 네, 맞아요. 근데, 연예인 말고도, 그 외에도 자기가 다른 일을 또 해야 돼. 아, 그래요. 어? 그 왜냐면 굉장히, 어, 이 사람이 그런 게 굉장히 강해. 오. 금전으로, 뭐라 그래, 금전으로 이렇게 욕심이 많지. 금전에 욕심이 많아서, <웃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거를 승부욕도 강하고, 음. 내가 이거를, 어, 가장 아니 가장 남편이 있어도 가장 아니 가장이에요, 돼이 사주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금전으로 액착이 많다 보니까 네네. 자기가 이거를 다 끌고 가야 돼. 모든 해야 돼,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 남자랑 기주고 살지. 아, 그래요. 지금 못하니까 내가 볼 때는 남자는 지금 음... 내가 볼 때는 뭐 크게 뭐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힘런데 고집이 세도 이 남자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져주지 어... 그래야 편하니까 집안이. 어. 어. 이건 누군지 알려드리고좀더 질문해볼게요. 네. 여자는 음. 함소원 씨, 남자는 진화예요. 나 음. 음. 사진 보여줄게요. 음, 음. 함소원은 옛날에 미스코리아가 뭐 나온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근데 둘이 나이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네 오, 아, 얘네 옛날에 본것 같아. 한예 맛인 것같 맞아요, 맞아요. 한, 옛날에 한번본것 같아 그 방식. 근데 옛날 때부터도 막그 고부가 있던부터 해가지고 음. 엄청 막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음. 근데 최근에 함소원 씨가 자기 유튜브에 음. 이혼을 음. 좀 해야겠다 음. 라고 이제 발언 좀 유튜브 영상을 기재를 한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걸로 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또 악플 때문에도 시달렸던 것 같고 고부간의 어. 그 갈등으로 도 힘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음. 제가 볼 때. 근데 욱하는 성질에 내가 나도 그냥 아 욱하는 그런 성질에 네. 나도 모르게 그냥 울렸던 게 네. 그게 너무 크게 이슈화가 돼버린 거지. 어. 너무 크게 된 거지. 자기는 조그맣게 어. 이렇게 하려고 랬던게 너무 크게 이게 막 기사가 빵 터진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보니까 수습이 안되는거지 음. 아 그리고 이제 얼마전에 또 라이브 방송에서 음.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 혼란스럽게 음. 해서 죄송합니다 음. 그멘트란거 그러니까 이게 뭐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거예요 지금 약간 조금 거짓도 있을 수 있고 네네네. 내가 볼때는 조금 이 여자가 어좀 간종같은 그런 음. 타입도 있고 음. 간종 남들한테 이목을 끌려고 했던 것도 있긴 한데 네네. 아플 땜에 본인이 그거를 좀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했던 음. 그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어. 그래서 사람들은 아 자녀가 부상하지도 않냐, 좀잘 음. 살아라고 하고 막 그런 글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하루 오늘 작년 뭐 작년 재작년부터 난 내가 볼 때는 산에 못사소리 해야 돼요. <웃음> 그 부부가 어. 그. 갈등으로 몇 번, 지금은 뭐한 번, 두번 그런 게 아니라 몇번 그랬을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 진짜 상인은 뭐야? 진짜 뭐 부부, 부부인데 잘 사는 건 맞아? 막 그런 음. 걸 많이 질문해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음. 앞으로는요?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뭐 헤어지는 그 이별 수는 들어와 있어도 본인네들이 극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어... 그리고 내가 볼때또 올해 수, 내년 수만 잘 넘어가면 네. 또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묻혀지면서 또잘 살지 않을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제 이혼할 확률은? 이혼할 확률은 한... 다른 무당들도 다 80, 다 일반 사람들이 봐도 100% 적기는 이혼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 무당 아니어도요. 아... 어, 선생님,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70% 정도 그렇게 보여져요 아, 30% 정도는 어. 약간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아, 그거를 그... 좀 근데 옆에서 뭐 네. 시어머니든 네. 뭐 네. 친정어머니든 네. 누군가가 말려서 자꾸 이렇게 해. 지금까지 이거를 악순환이 됐어도 반복이 됐어도 <웃음> 네. 그냥 문마 시키고 문마 시키고 옆에서 그냥 살아라 애기 때문에 살아라 하니까 그냥 사는 것 같아 어. 그뭐 아기 때문에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애기는 무슨 죄요? 맞아요. <웃음>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되점 하나씩만 얘기해 주시죠. 구설수가 항상 따라요. 구설수? 이, 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구설로 인해서 네. 또한 번에 또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네, 네. 또 이렇게 또 사업하는 지금 사업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그럴 거예요. 사업할 어,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도 좀 금전으로 조금. 금전도 그렇지만, 그, 뭐야. 조금 거기서 뭔가 내가 볼때좀안 좋게 될것 같아. 그, 예를 들어서, 어, 다이어트 약이든, 그 뭐, 얘기를. 약 같은 거 지금 뭐 해,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약인지 뭐 식품같은거 뭐하 하고 그, 그, 그런거 같은데? 함선씨그 사업말씀하시는거죠? 응, 거기서 뭐가 좀이슈어될거같아요아 응. 응, 그거... 안좋게 아 그걸 좀 조심을 해야된다? 사업하는데 있어서 내가 볼때는 거기서 조금 논란이 있지 않을까 어, 어... 남자는요? 남자는 그냥그냥 그냥 얘는 막 크게 뭐 그게 없어 아 그래요? 함수업만 잘해서 간다면 뭐 크게 뭐 내가 볼 때는 문제될 일은 없을 거라 보여줍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